안녕하세요. 놀부마TV 놀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스위츠 세상을 향해 달려가 보자고요. 오늘의 리뷰 영상은요. 어, 계절도 계절만큼 이치고가, 어, 딸기 시즌 아닙니까? 그럼 딸기로 만든 스위치를 한번 먹어보자고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포장을 뜯으니 이런 형태의 빵이 나타나네요. 이 빵은 딸기 맛 그리고 생크림 그리고 위에는 그라니우 설탕이 뿌려져 있네요. 이 안쪽을 보면요 더욱더 이 형태의 겉을 보면 바삭바삭한 이 형태의 빵이네요 음 한번 먹어보자고요음 바꾼 안은 촉촉하고 겉은 조금 바삭바삭한 음 데니스 빵이랑 좀 비슷하네요 안쪽은 생크림과 딸기의 맛이 버무러진 빵음 생크림이 예술인데요 음. 맛있습니다. 가격은 100엔. 한국 돈으로 1,000원. 누구나 쉽게 사 모을 수 있어 가성비가 아주 좋죠. 돈 없고 배고프고 유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야마자키에서 만든 빵, 자크엔 빵. 이치고, 이치고. 음. 뭐1 0 100원에 이 정도 가치는 엄청난 거죠. 이거 보세요. 이 안쪽을 들여다보면 정말 잘 걷네요. 이쪽. 이 빵. 야마자키의 뭐 역사는 깊죠. 이 빵으로는 누구나 테크를 <웃음> 걸수 없는 회사죠. 한번 드셔보세요. 음. 음~~ 맛있습니다 음~~ 예술예술 예술. 드디어 딸기의 생크림 맛이 드러났습니다 이 정체가 이 빵의 메인이죠 딸기 생크림 스트로베리 나마 아이거 일본말인가 영어는 생각이 안나요 하도 영어를 안해서 한번 즐겨보시고요 야마자키 어떤 슈퍼에든 파니까 한번 사 드시고 <웃음> 평가해주세요 좋은 정보 라고 생각 드시면 좋아요 구독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놀부 맛 놀부 였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놀면서 먹으러 갑시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